슬리퍼 아, 음, 자, 슬리퍼 자, 슬리퍼 슬리퍼 자, 준비하겠습니다 자, 둘 그, 네, 네. 그, 하나 네. 하이 큐 오빠, 오늘 뭐 먹을까? 밥만에 떡볶이 어때? 그랬나? 아, 내가 오빠를 너무 오랜만에 와서 깜빡했나 봐 미안해 괜찮아. 오빠 그 사람 기억나? 누구? 나그 미국에서 연습 받을 때 얼굴 반쪽에만 땀나는 사람 봤잖아 되게 웃겼는데? 갑자기 생각났다 아 코로나 중후는 언제 말이야? 응? 어 오케이 아이 지금 표정 잘 살았습니다. 아, 알았어. 알았어. 어. 오케이. 다시, 다시 다시 정원 처음부터 들어온부터 할게요. 갈게요. 더 뒤에서. 도진아 교수님 계시죠? 당신 찾는 도진은 없어. 영영 없을 거야. 그냥 가. 닥터아는요? 영진강나 봐요? 한개둘도 알아? 잘 알죠. 근데 연락이 안 되네요. 제가 꼭 만날 일이 있는데. 해요. 하도 <목소리도> 될까요? 네, 네. 네. 네. 그래서 받아들여고왜 자꾸 전화해 오빠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? 파트 오케이! 잘겠습니다! 오케이요! 경찰 머리가 이렇게 나빠서야 시민들 안전이 걱정되네요 네? 운동에서 진걸 기억 못하거나 지면 안 찾아온다고 한걸 기억 못하거나 모든 간에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또 찾아온 거죠 아니면 뭐수사고 뭐고 다내 얼굴 보면는사심이거나 <웃음> 최강로 죽던 날태 선생님이 본 사람이 도진우 교수 맞습니까? 아니요. 그건 말이 안 돼요. 이 사진을 보면 말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. 노진우 교수 맞죠? 그러니까 지금 도 교수님을 살인범으로 의심하시는 거예요? 네. 아, 진짜 일관성 있으시다. 사람이 참 한결같아. 이참에 이름을 한철 말고 한결로 바꾸지 그래요? 야 뭐가 그렇게 좋아 <웃음> 오늘 이렇게 C캠이 있어 C캠 C캠 있어요? 어 지미집이 오늘 안 왔는데 C캠이 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음, F캠까지 옛날... 있어요 F캠까지 있어요? 좀 하이앵글로 부탁드립니다 지미집, 지미집이 그리워 하이앵글 하이 하 하나 있어야겠어 맞다, 브레이킹 잘 됐어요 차올거예요못 음, 터졌어